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지요. 그야말로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땅에는 큰풍령과 그리고 경제적 호황과 그리고 번영과 구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구분이 기로 길어진 것이 아니라, 구분이 점점, 점점 강성하고 올라갔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제가 오늘 축복으로 드리는 말씀 10편, 65편, 13절입니다. 두 가지로 다이슨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했어요. 13절에 보면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그랬습니다. 양떼가 입혔다. 풀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양이 얼마나 기름지고 많은지요. 초장은 누가 봐도 초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풀보다 양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호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광과 축복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그야말로 짐승때들이그 수를 셀 수가 없었어요. 풀이 보여야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초장에는 양떼들로 쭉많했습니다 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양이 많은지 양으로 이 푸른 초장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설날 명절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시는 우리 한마음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에 이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푸른 초장에 양떼로 때를 이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골짜기마다 곡식이 땅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곡식이 얼마나 그냥 한금 물결을 이루는지 이스라엘 땅 전체가 그냥 풍년입니다. 곡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골짜기 골짜기마다 그 아름다운 열매로 이스라엘 땅 전체에 짐승대로 기름지고 곡식으로 창고에는 차고 넘쳐나고 곡식이 덮었다 그랬어요. 골짜기만많 이것이 다윗이 통치하던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980년 전이니까 거의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10편, 25편 우리가 설날 명절을 당하여서 다윗이 누리고 다윗이 보았던 다윗이 호황을 누렸던 다윗의 나라가 구근이 살아나서 40년 동안 조국을 받으며 감히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운드이지켜주셔가지고 얼마나 호황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렸는지 어느 누구도 어느 왕도 어느 지도자도 어느 대통령도 이만큼 이스라엘의 은내와 평강과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재성이 많다는 것은 그날의 경제가 호황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곡식이 많았다는 것은 참고 참고마다 지집마다 그냥 부와 영화가 넘쳐나고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일 마시는 일에 대하여서는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65편 13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한다면 여러분의 은행에는 잔고가 차고 넘쳐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무리 갔다가 써도 잔고에는 차고 넘쳐나는 거요 아무리 집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사건들이 있어도 장롱 속에는 예, 여러분들의 창고에는 백불짜리가 예, 창고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뭐그 백불짜리로 가져가 왜 10불짜리로 가져가냐? 얼마나 좋아요. 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하면서 예,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예, 천년 전이니까 삼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땅, 지금 저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다윗이 신앙을 가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에 고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절이 핵심입니다. 사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고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에는 언제나 법궤가 있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었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너희는 절대로 아론의 제사장들 계열에 대하여서 누구도 어미 그 앞에 대조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 것 잊지 말라고 하는 그 성전을 들어가며 나오며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멀리하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양대로 기름지게 하시고 그리고 골짜기마다 복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면 다윗의그 신앙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업적, 신앙의 개성 그 하나님께서 신앙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저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21세기 최대의 업적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능가할 만한 역사일에 지금까지 요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에서 옛날에 전화기를 가지고 한국에 전하던 화걸 지금도 여기서 예, 한국에 있는 예, 제가 잘 아는 영등포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지금도 통화가 돼요. 음. 이게 스마트폰이 21세기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49세의 폐함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와 모든 부화와 영화를,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가 만든 제품으로 스마트폰을 능가할 만한 지금 세상에는 없습니다. 크, 얼마나 그 귀합니까? 사진도 한두 장 해요. 옛날은다 앨범이 없어졌잖아요. 그 사람 들인데 앨범이 다 없어졌어요. 집에 전화기가 다 없어졌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집에 전화기가. 우리 교회도 전화기가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이면 대통령도 통화할 수 있고 누구든지 스마트폰이면 다 편지도 쓰고 연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그 사람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정보 내가 모르는 거 스마트폰만 누르면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걸 만들어 놓고 자기는 폐암으로 고생하다가 4 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마트폰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창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질을 가지고 강물질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 제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산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누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코카콜라를 만들 수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코카콜라가 나온 거 아니에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고깥걸라가 나옵니까? 창조 발품은 없습니다. 창조된 건 없어요. 하나님만 창조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과학이 앞서간다고 할지라도 사람 못 만들잖아요. 사람 못 만들어 로고톤을 만들어도 사람은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사람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쇠도 만드시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양떼를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양이 더 많은 거예요 풀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셨는지 요골짜기에 돌이 안 보입니다 골짜기에 흙이 안 보여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곡식이 땅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골짜기마다 곡식이 땅을 덮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다윗은 또 뭐라 그래요? 사절을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서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은 또 창조자 하나님을 기워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워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우리가 죄악된 사람이, 사망에 처한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큰 은혜예요. 예수 안 믿고 지금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 그 마지막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이 오면 발버둥을 칩니다 고함을 지르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가는 것인 줄 아니까. 요그 무서운 조주가 은 형벌가 을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에 다 영상처럼 드라마처럼 자기에게 필름이 돌아가도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은혜는 누가 주겠습니까 은혜는 중요한데 은혜는 어떤 자에게 줍니까 은혜는 항상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축복을 사모합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내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나실인으로 시체를 말지지 않으며 붉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며 내가 나시인으로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한나가 기도한 사무엘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자식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었는데 사무엘이 베냐민의 집파 기소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잖아요 왕으로 세우는 자가 위대합니까? 왕으로 세움받는 자가 위대해요. 세우는 자가 더 위대한 거예요. 축복을 받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더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서 다윗에게 마지막 기름을 붓는데 그 마지막 기름 붓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세력을 깨워야 은혜를 줍니다.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적을 사모해야 합니다. 치료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해야 합니다. 출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은혜자자에게 은혜를 주고 국률이 여길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10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수심 이로다 은혜 받으면 다윗처럼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구원의 길도 완성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믿고 제사마다 영생얻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계속하여 간구하여 소망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푸른 초장에 풀이 보이지 않는 양대로 덮어주시고, 흙과 돌이 보이지 않는 곡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양대가 여러분 풀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가을이 되면 그 한군물결을 이루는 모든 땅이 전부 다 한군물결을 이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데 2023년 명절 이하층 큰그 설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에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결단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고 깊습니다. 다윗은 이해심도 많고 잘 넘어갑니다. 조그마한 가시 속에서 그는 대아파하지 않으고 그것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장인이 자기를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잘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창을 들고 자기 자기네 사울이 다윗의 목을 베려고 했지만 그런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그는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차원이 달라요. 다윗은 차원이 다릅니다. 항상 여우가 여유가 있습니다. 잘 베풉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중요한 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노신초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노프라그로 다윗은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도 노프라브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할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모든 역경과 권한과 인생의 풍파와 전쟁이 일어나도요 노프라브로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에 올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제사함을 받고 기도하면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절에 그랬잖아요 이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도전적인 시향이었어요 열정과 그는 할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 나라가 대국이 되고 강국이 되려면 몇 가지 예, 현대적 언어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 첫째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강국이 되고 대국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국방력이 튼튼해야 돼요 아무리 정치가 안정이 되더라도 국방력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불안합니다 국방력이 튼튼해야 돼요 세 번째는 경제, 경제가 받침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국방력이 강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못 먹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데 이 경제가 뒷받침 돼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은 이 강국이 되고 대국이 되는 것은 외교를 잘해야 합니다. 이웃나라와 잘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이웃나라 여러분 내 적이 많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적이 많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적이 없어야 돼. 요 모든 사람이 다이 선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야지 늘 그냥 적이 많아가지고 동서남북에 전부 그런 사람들만 둘러싸여 있으면 원수가 많으면 이 인생은 불안한 겁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미국이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이 세워진 지가 한 400년 됐습니다. 400년 됐는데 미국이 세상에 등장하고 미국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낸 때는 불과 지금으로부터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 전에는 미국도 비밀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미국의 영향력을 끼치고 미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가 바로 아이오나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 사람이 34대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예, 지금 대통령이 예, 거의 한 46대 뭐 7대까지 오바마가 44대니까 이 34대 대통령 이 아이저너가 예, 텍사스 출신인데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바로 아이저너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은 예, 텍사스에서 출생했고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2차 대전 중에는 연합군 총사령관이었고 나토 대장이었습니다. 유럽을 총지휘하는 대장이었어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예,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독일을 폐망시킨 사람입니다. 아무도 독일의 저 강성함을 히틀러를 예, 폐망시킨 사람이 없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유럽도. 그런데 아이저나 대통령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예, 대장이었던 이 사람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를 폐망시킨 장군입니다. 그래서 1953년 34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부강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1953년도에서 그가 재임했던 예, 7년을 재임했는데 1962년도까지 미국이 가장 크게 빛을 발했습니다. 모든 장관이 전국 크리스찬이었어요. 전부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신학생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부강했고 왕성한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미국이 가장 큰 선교사를 아이저나 대통령 시절에 많이 보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전 지역에 그리고 미국의 주일날이면 이 대통령 시절에는 상점이 문을 연때가 없어요. 상점이 문을 연 가게가 없었어요. 총부 100% 갑니다. 올해의 주일날이면 미국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날로 알고 전부 공무원들은 전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고 메나탄을 중심으로 모든 미국은 전부 상점의 문을 닫고 하나님 전에 올라갔습니다. 교회마다 주일날이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요. 예, 이것도 바로 58년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이 58년대 세웠어요, 교회를. 그리고 요 앞에도 그 당시 에 55년대 세웠습니다. 요 침례교 큰 침례교입니다. 요 침례교에서 조금 가면 예. 또 예, 루터란 처치, 또 감리교도 있고 요 교회가 어 1마일 선상에 한일구여덟개 됩니다, 교회가. 그때가 바로 그때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성기였어요. 교회만 세우면 미국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가득 가득 채워졌어요. 그게 바로 1953년에서 1962년도입니다. 모든 학교는 수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격려하는 법을 첫 시간 먼저 배우고 그러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출국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내네 하나님 여와를 성겨라. 그리하면 여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채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네. 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면내산사하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에 열매를 맺으며 그 땅에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 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때를 따라 이름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신의 물을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곡식의 씨앗에 복을 주셔서 풍년을 주시고 평안히 너희들이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미국당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사는 이 미국당이 더 강성한 나라 복 있는 나라가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발해서 힘차게 탓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5년 동안 400조 원을 나라에 빚을 지게 했습니다. 나라 망하는 겁니다. 1년에 거의 80조 원씩 이 빚을 졌습니다 저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저렇게 수출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어디에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많은 400조 원이라고 하는 빚을 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열사의 나라, 지난주에 열사의 나라가 가지고 그거 1달러라도 벌어올라고 그 300달러라고 하는 300억 달러를 수주를 받아와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나 얼마나 일거리를 가져왔다 고했는데 300억 달러 해야 얼마입니까? 30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400조 원의 빚을 모든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빚이 천조 원이 넘습니다 뭡니까? 빚은 누가 탕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나라의 빚을 누가 탕감해 줍니까? 미국이 알아서 야 너희들 빚 많으니까 우리가 좀 줄게. 탕감해 줄게 중국이 탄감해줍니까 러시아가 탕감해 줍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빚이 너무나 많다고 힘들겠다 고생이 많다, 많겠다고 일본이 해주겠어요 그거 다 여러분 그야말로 예, 쉽게 말하자면 뼈 빠지게 일해서 그거 다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 많은 돈을 예,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천 원짜리 한장안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받은 분들 도로 내세요. 한국에다 내셔야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얼마나 큰 짐입니까? 나라 지도자가 깨어서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짓지 않도록 그것이 해야 되는 것이 나라의 예. 나라님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교회문을 지 마음대로 닫고 열고 예배를 지 마음대로 정부 방침을 따라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성전 문 닫으면 누가 문을 닫을 명을 받았습니까?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성전을 닫는다, 연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을 때 문이 닫혀지고 하나님이 열어면 누구도 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2023년 설날을 맞이요 단기 4356년에 저는 시편 65편 13절 초장에는 양태가 덮였고 옷 입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옷을 입음으로 속살이 안 보입니다. 제 속살 보여요? 예, 그, 그분은 투명인간입니다. 제 속살이 보이면 이렇게 내가 옷을 덮음과 같이 <웃음> 그 초장에 풀이 안 보일 정도예요 얼마나 산골짜기에 골짜기마다 곡식이 얼마나 많지 여러분 왜 곡식이 골짜기입니까 들에는 양들이 짐승떼들이 차지하니까 농사를 지울 때는 골짜기밖에 없는 거예요 크고 골짜기로 들어가서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골짜기는 여러분 그씨는땅 아니에요. 거기다가 딱 농사를 치니까 골짜기마다 곡식이 풍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